안녕하세요 신곡입니다 오늘은 초간단 스피드 자취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피드 자취 야미요리 10분 안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촬영만 아니라면은 10분 한 18분 안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했을 때는 한 15분이면은 그래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스팸마요예요 스팸마요하고 참치마요 두 가지를 만들 건데 안에 들어가는 건다 똑같은데 이제 주재료가 스팸이냐 참치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치나 햄, 계란, 후추, 설탕, 간장, 밥, 물, 양파, 마요네즈 양파는 채를 썰어주세요 1인분에 작은 거반개 정도? 그게 적당한 것 같아요 스팸이 비싸가지고 제가 다른 통조림 햄을 샀거든요 하나 하기는 너무 많고 반절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정사각형으로 네모네모하게 한번 이쁘더라고요. 만들어 볼요 프라이팬에 물, 간장, 설탕, 후추. 이게 소스 끝이에요. 센불에서 하셔도 되고, 탈것 같으면 중불에서 해도 되는데, 이게 조금 이제 윤기가 나면서 걸쭉해져요. 이렇게 바닥을 그었을 때 바닥이 조금 보이는 정도. 살짝 보였다가 없어지잖아요 바닥이 이정도 되면 은불 꺼주셔도 돼요 기름 살짝 두른 후라이팬에 햄도 볶아주세요 저는 참치는 따로 안 볶을건데 참치 비린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캔참치 그냥 사용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볶으면 비린내가 없어져요 햄이 노릇노릇 이렇게 구워주고요 채썬 양파 소스에 간이 되어있으니까 소금은 안 넣고 후추간만 살짝 할게요 완전히 다안 익혀도 되고 그냥 양파가 살짝 투명해졌다 하면은 그냥 불 꺼주셔도 돼요 매운맛 만없애고 프라이팬에 기름 살짝 두르고 이제 계란 프라이 할게 아니라서 그냥 마구 섞어주시면 돼요 스크램블 이렇게 뭉글뭉글 뭉치면 불을 꺼주세요 불 끄고 섞으면 은더 부드러워져요 후금 후추 간은 따로 안 할게요 계란도 끝! 비닐봉지 속에다가 쏙 반절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입구를 이제 잘 막아줄 거예요 고무줄로 끝에다가 구멍을 하나만 꼭 뚫어주면은 쌀주머니 안 써도 되고 딱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양파 그다음에 한쪽에 계란 한쪽에는 이제 햄 스팸 대신이죠 또 한쪽에는 참치 마요네즈 그래, 슉슉슉 뿌려주고 소스는 기호에 맞게 저는 한두 수저 정도 넣어서 먹거든요 참치를 안 볶고 저처럼 그냥 하면 은 살짝 비릴 수 있어서 저는 후추 뒤에 뭐 고명 같은 거 있으면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와우, 이제, 구글은 야무지게 비벼야죠. 야. 맛있겠다. 참치마요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스팸이 없는 스팸 마요. 여러분들 돈 많으시면 스팸 사주세요. 햄마요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음 소스가 달짝지근해서 좋아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 클리어. <웃음> 어려운 재료도 없고 어려운 방법도 없고 근데 휘리릭 해가지고 그냥 비벼갖고 딱 먹으면 되니까 자취하는 사람한테도 이건 간편하고 아니면 혼자 집에서 밥 먹는 사람들 이제 혼자 뭐 부모님 안계실 때뭐해 먹지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햄이든 참치든 뭐 치킨이든 뭐 여러가지 넣으시면 은 맛있게 한끼 식사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념 소스는 비율만 잘 맞추면은 양을 뭐 엄청 많이 해도 비율만 잘 맞다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 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주에 봐요. 안녕!